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있는 나무새 캠핑장에 왔습니다 나무새 캠핑장 오늘 사이트 리뷰를 해볼텐데 어, 사이트 수가 굉장히 많은 캠핑장입니다 그럼 보러 가실까요? 먼저 입구에서 올라가게 되면 은 우측으로 화쇄석 1번 사이트부터 있습니다 차 진입이 가능하고요 어, 파쇄석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여기가 파쇄석 1번 사이트고요 그리고 1번 사이트 옆으로 파쇄석 2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1번 사이트하고 2번 사이트하고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사이트 규모가 엄청 크다 보니까는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2번 위쪽으로 사이트 3번하고 4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3번하고 4번 사이트도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3,4번은 중간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 1번하고 2번보다는 훨씬 단독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5번 사이트입니다. 5번 사이트는 단독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이트 옆에는 길이라 가지고 옆 사이트하고 볼일 없습니다. 대신에 이쪽 1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화세석 11번 사이트는 위쪽하고 아래쪽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옆에 사이트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위아래사람들하고는좀 많이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가 6번하고 7번 사이트입니다 8에서 6번하고 7번 사이트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계단 형식으로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사이트가 나눠져 있는데 옆쪽으로는 상당히 커요 근데 아 위아래가 조금 아쉽습니다 고도차가 좀더 높았으면은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더 높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3번 옆으로 이렇게 두가족 데크 사이트가 있는데 어, 데크 사이즈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어, 데크 앞에 차두대 정도 주차할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하는데 데크 사이즈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가 8번하고 7번 사이트 구역입니다 그리고 7번 사이트 옆으로는 어, 프리미엄 데크 A1번하고 A2번이 있습니다. 지금 A1번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못 들어가 보겠고요. A2번을 한번 올라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이 A2번 데크입니다. 데크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바로 밑에 A1번 프리미엄 데크가 있는데 어, 프리미엄 붙은 이유가 데크 위에 타프처럼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옆으로는 저렇게 방방이가 있고요 아이들 놓을 수 있게. 길 위로 올라가서 A3번 쪽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2번하고 A3번 사이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잠깐 보여드리고 A3번 쪽으로 갈게요.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수영장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수영장 옆에는 관리동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A3번 데크 사이트입니다. A3번 데크 사이트도 굉장히 넓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치가 좋겠지만 A3번도 경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개장하고 아이가 있으시다면 A3번에서 바로 수영장이 보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A4번 데크가 있고요 그리고 A3번에서 우측쪽으로 A15번이 있고요 그 밑으로 A16번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A15번 데크고요 앞에 정치는 이렇게 나무들이 다 막고 있어가지고 특별한 정치는 없네요 그리고 옆에 프리미엄 데크 A-16번이 있습니다 A-16번 역시 위에 천막이 쳐져있죠 차를 밑에다 대고 좀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될것 같아요 A-16번은 그리고 그 위쪽에 A-14번, A-13번, A-12번 이런 식으로 데크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A4번 데크고요 A4번은 3번보다 약간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쪽에 A5번 프리미엄 데크가 있습니다 A5번 한번 들어가서 경치를 한번 볼게요 아, A5번도 경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A 5븐에서 저기 보이는 큰 데크가 B2권 사이트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기 프리미엄 데크도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탈을 대고 짐을 좀올르셔야 돼요. 이쪽 프리미엄 데크가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다 계단을 조금 올라가야 된다는 형식으로 그러면 은 제일 높이 있는 프리미엄 A9번 한번 올라가서 경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A9번 사이트고요 A9번 바로 앞마당에 주차를 하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데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A9번입니다 아 바로 앞에 A10번 천막이 딱막고 있어 가지고 개방감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대신에 좌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좌측으로는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저거 A10번 프리미엄으로 만들지 말고 일반 데크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좀 틀리니까는 그거는 참고를 하세요 이 옆에 A8번으로 넘어가서 경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데크 고요아 일반 데크인데도 데크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텐트든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가 A8번입니다 개방감은 프리미엄 데크 옆에 A9번보다 A8번이 훨씬 좋습니다 굳이 프리미엄 데크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B15, B14, B13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곳이 B15구요 그 다음 사이트가 B14 그 다음이 B13 사이트입니다 B10번 사이트 있는데, B10번 사이트 한번 경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10번 사이트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편의시설 건물이 있어가지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B11번하고 B12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B11번, B12번도 여기랑 여기보다 고도가 좀 높긴 한데 경치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시는 사이트가 B9번, B9번 사이트고요. 그 옆에가 B8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B8번 사이트 옆으로 17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17번 사이트는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 두가족 사이트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두가족 사이트 밑으로 파쇄석 16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파쇄석 16번 사이트고요 아, 완전히 독립적인 느낌입니다 파쇄석 16번 사이트는 파쇄석 좋아하시는 분은 16번 사이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 사이트를 나오면은 맞은편 쪽으로 B4번 사이트, B4번 데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B4번 같은 경우는 아, 경치가 이 나무들이 다 막고 있어가지고 뻥 뚫린 경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B5번, 6번, 7번 사이트들이 있는데, B5번 사이트도 어, 여기와 마찬가지로 개방감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B6번 사이트입니다 B6번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는 데크가 B7번 두가족 데크입니다 굉장히 크죠? 엄청 큽니다 한 3개 사이트는 만들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B7번 뒤로 편의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 건물 확인을 좀해 볼게요 여기가 개수대고요 어, 개수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죠 이 위쪽 사이트의 편의시설에는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동선 잡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사이트가 곳곳에 많아 가지고 저기 보이는 것이 프리미엄 데크 C4번입니다 C4번은 완전히 독립 데크처럼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C4번 하나만 있고 주위에 다른 데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뭐 개수대 같은 경우는 앞에 바로 관리동 사무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프리미엄 데크 같은 경우는 천막 때문에 좀 개방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 C4번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이렇게 뻥 뚫려 있어 가지고 개방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 밑으로 내려가면 관리사무소 쪽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C4번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어, 계곡물이 내려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물이 많지가 않네요. 물이 많게 되면은 굳이 수영장에서 안 놀고 여기 근처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놀아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관리사무소에 있는 샤워실입니다. 어, 규모가 상당히 있습니다. 샤워실 규모가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이 관리사무소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규모도 상당히 크고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개수대가 있고요. 저 위쪽보다 개수대 사이즈는 더 크죠? 지금 보이는 데크가 C3번 데크입니다. c 3번도 어, 독립 적으로 되어 있어요 차를 앞에다 대시고 차가 데크 쪽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차를 앞에다 대시고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데크 사이즈 상당히 크죠 그리고 바로 위에가 관리동입니다 경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보이는 거이 데크가 프리미엄 C2번 사이트입니다. C2번은 보는 바와 같이 차가 앞으로 들어옵니다. 이쪽 경치를 볼수 있는 쪽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어 어디 볼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C3번 경사도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무새 캠핑장 사이트입니다. 나무새 캠핑장도 어, 산중턱에 위치한 캠핑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사가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세석 14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14번 사이트 같은 경우는 두가족 사이트 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캠핑장에서 이 정도 땅이 있다 그러면 은어 3개 정도의 사이트는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편의시설 가봤던 곳이 옆으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파에서 18, 19, 20번 사이트입니다 그럼 파에서 18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파쇄석이고요 여기도 계단 형식으로 위에 19번, 20번이 있는데 저 밑에 1번부터 12번은 그 위아래 고도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는 것 같이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 키가 180인데 제키 정도 돼요 18, 19, 20 특이점은 옆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곡이 있는데 계곡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펜스를 쳐놨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가 C19번 사이트입니다. C19번도 여기 사이트가 있고 위쪽에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텐트를 펴는 곳이고요. 제 텐트 비가 세가지고 텐트 바꿨어요. 뭐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사용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C19번은 펜스가 뚫려 있습니다 계곡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근데 계곡물이 많지도 않고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이트입니다 C19번 사이트가 그리고 위쪽으로 C20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C20번 사이트도 굉장히 넓어요 개방감도 좋고 그리고 바로 뭐 고도차가 있긴 하지만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주차장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리는 좀 있는 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곡은 펜스를 막아놨습니다 계곡은 들어가지 못해요 얘가제일 꼭대기니까 계곡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경치는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데크가 더 있는데 그거는 구성도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그거든요 데크 그림은 있는데 번호는 없는 신규로 만든 사이트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C20번도 별도 주차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20번 사이트 바로 위쪽에 여기는 파쇄석 20번 위쪽으로 있는 데크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이트 번호는 없습니다 와... 이게 새로 만든 게맞네요 데크가 굉장히 새 겁니다 만든지 얼마 안된 데크 구요 아 여기 경치가 저 밑에 보다 훨씬 좋습니다 개방감이 되게 뛰어나요 그러고는그 위에 데크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아마 여기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데크입니다. 와 여기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근데 두가족이 하기에는 아까 밑에 있는 데크보다 좀 작은 것 같고 한가족이 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아 그리고 개방감과 경치는 좀 전에 밑에 데크보다 훨씬 좋습니다. 밑에 계곡이 보이고요. 그리고 밑쪽으로 개방 감은 와... 이 사이트 쪽은 아직 예약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여기 예약을 받기 시작하면 은 여기가 우선시 되는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저 끝에 보이는 쪽 화장실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경사로 보이시죠.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경사로가 굉장히 높아요. 어, 왔다 갔다 하기는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무새 캠핑장 모든 사이트를 보여드렸고요. 어, 나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은 모든 사이트들이 그늘 사이트예요 여기는. 제가 오늘 여기 한 2시쯤에 들어왔는데 사이트에 햇빛 드는걸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규모도 엄청나게 커요 파세서 구역 1번부터 12번 구역은 앞뒤 간격이 작아서 어, 앞뒤 텐트하고 조금 얼굴을 보면 살아야 된다고 치면 은그 외의 사이트들은 거의 다 독립적인 사이트들입니다 어, 다른 이웃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사이트들이 상단쪽에 있는 데크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따닥따닥 붙어있는 데크들이 있긴 하지만 데크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붙어있다는 생각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역적으로 C18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데크 두개 있는 구역 어, 제가 보기에는 이 구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분들 이 구역을 추천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역 괜찮아요. 캠핑장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에 비해 캠핑 사이트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사이트 하나만 봐서는 굉장히 사이트가 많은데 땅에 비례하면 은 사이트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캠퍼 분들이 지내시는데 다른 이웃하고 좀 얼굴 볼일 없게 그 정도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가 접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중간 중간에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두울 것 같지도 않고요. 포천에 있는 나무새 캠핑장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한번 오셔도 후회는 안할 캠핑장입니다. 다만 아이들하고 놀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아까 뭐 이제 수영장이라든가 방방이는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요. 그거를 빼면은 모든게 완벽한 캠핑장입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아 계곡이 좀 컸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면 거의 5성급 캠핑장 이라고 얘기를 드렸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캠핑 사이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